오늘은 저 친구, 프렌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뱅가르. 본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본두. 우리말에 버두입니다. 버두. 베두 한자어로. 고대 한국어가 전 세계 언어였습니다. 버두. 베두. 버두는 지금 우 발음은 조선시대 때 그치? 중국 우 발음 따라 한다고 지금 적어 놓은 거고요. 두 발음입니다. 두. 본두입니다. 전 세계 두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자, 막그 비슷한 발음으로 막 책이 있길를 한번 봤습니다. 여진어, 여진어 지금 닉 네구, 닉구. 버뚜, 네구. 닉구. 그다음에 저, 저 빼루,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꾀좌, 꾀좌의 꼬주 되어 있습니다. 꼬주. 자, 그래서 전 세계 사전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산스크리트가 Vatu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Vatu. 그 다음에 코리아가 Batu. b a u 가 아니고 b a u 입니다 자, 친구란 단어 이제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거 없어져야 돼요. 이 친구. 아니 40대, 50대, 60대 만난 친구는 뭐, 뭐, 친구 아닙니까? 친구란 게 옛날에 사귄 뭐, 친구. 자, 이는 이제 없어져야 될 단어고, 영화 친구도, 영화 친구 쓰 3도 이제는 b a u 로 가야 됩니다. b a u 깜부는 한번 써먹었고 오징어 게임에서 깜부를 써먹었고 영화 친구 쓰리의 제목은 버두입니다버두 쓰리 두로 갑니다. 몽골 앙뜨죠 미얀마 응띠 제펜 이걸 왜 두로 발음합니까 도로 발음합니까 이게 이거 왜 제펜 도모다찌 라고 합니까 이거를 우모다찌 라고 안하고 이게 두 발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버두버두 왓두 자드 히브리, 고대 히브리, 힌디어사띠, 그리스, 기동그노시스 네팔, 뭐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뚜 방글라시 밤뚜, 아까 본 거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다 이렇게 됐습니다. 체코, 브리트 게르만, 프렌드, F, 영어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여다월트월트 헝가리, 월 월트, 이것도 버트죠. 전 세계가 벗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억 중국 발음을 따라갈 것이냐 예? 66억의 세계 발음을 따라갈 것이냐 자 오키나와 기르기스탄, 까작스탄 발음이 똑같습니다. 두시, 도스, 더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어집니까 전부 다 도입니다. 더 벗, 도 예? 여진족, 내 네, 꾸. 저 밑에 꾸했죠 빼로 볼리비아의 도로 꾸었죠 만주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만주, 꿘주. 꿘주. 만주하고 빼로 볼리비아의 과도르의 발음이 똑같아요. 꿘주, 두. 둡니다, 두. 캐나다 빠사마과티 말리셋. 아이 캐... 캐나다고 미국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넘어갔다고작 댓글을 쓰고 그런데 우리하고 막 비슷한 저 부족이나 민족이었을 것이다. 근데 왜요베뚜가왜 나와요? 베뚜가왜 나와요, 여기? 예? 윗다 배뚜와크. 데이야 프렌드. 위다 베뜨 와버입니다버뚜그버뚜가 세상 첫 친구 라는 단어에 우리 고대 예 고대 산스크리트 우리 저예 한국어 입니다 이게 자자 자, 이게 지금 아이고 아이고 어 어떡하라. 이게 지금 나무위키인데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이래가 고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나무위키 하시는 분들한테 참 죄송한데 이게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예? 아무리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제금 현재 마지막엔 드 발음이 납니다. 드, 왓, 두, 넘, 두, 사, 드, 디, 티 이렇게 다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 사전 없이는 뭘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